고양이가 비둘기를 무는 꿈, 생각지도 못한 변거나 천재지변 등의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 공원에서 예쁜 비둘기를 잡는 꿈, 좋은 곳에서 마음에 좋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다. 또는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다. 국가온수의 머리나 어깨에 비둘기가 앉는 꿈, 정부가 대외적으로 평화를 선언하거나 평화노선에 동조할 일을 보게 된다. 기르던 비둘기를 하늘 위로 날려보내는 꿈, 군대, 유학, 출장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부모는 자식을 객지로 보내게 된다.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는 꿈. 태몽이라면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난다. 남의 집 비둘기가 날아와서 잡는 꿈. 비둘기는 평화와 선량한 사람을 나타내므로 남의 집에 있던 여인, 가정부가 내게와 한동안 살게 된다. 그러나 새는 종래 하늘로 날아가므로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비둘기를 주는 꿈. 자신의 명성을 세상에 떨치게 된다.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가출한 여성이나 술집 여종업원들과 일시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닭이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꿈. 문화생이나 부하 세력을 양육하게 될 것이며 여러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닭장에 비둘기가 날아와 앉는 꿈. 주력자의 도움으로 목적한 일을 이루게 되며 가정 내 자식으로 인해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모여드는 비둘기 떼에게 먹이를 주는 꿈. 여러가지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또는 주위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모이게 되어 그들과 교류하게 된다. 발의 끈이 메어져 있는 파란 비둘기를 잡아 자신 소유로 만드는 꿈. 가출한 여성이나 화류계의 여성과 일시적으로 동거하게 된다. 비둘기 떼가 모여있는 곳에서 먹이를 주는 꿈. 제자나 문화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비둘기 떼를 본 꿈. 당신에게 생사를 같이 할 친구가 생긴다. 비둘기 새끼를 안았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 하는 일에 좌절을 경험하거나 실패, 사고 등을 겪을 수 있다. 임산부는 유산을 할수 있다. 비둘기가 갑자기 하늘을 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꿈. 가정에 신뢰가 쌓이게 되며 화목하고 평안해진다. 태몽이라면 사랑을 한몸에 받을 딸이 태어난다. 비둘기가 내 어깨에 앉는 꿈. 사랑스런 여인이 내게 찾아오게 된다. 비둘기가 때로 모여있는데 자신이 그곳에 모이를 뿌려주는 꿈. 제자나 문화생을 가르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비둘기가 많은 사람들 위로 빙빙 돌며 나는 꿈. 문화나 평화 관련 집회나 모임을 갖게 된다. 비둘기가 방으로 들어와 똥을 싸는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새 식구를 맞게 된다. 행재 행운이 온다. 비둘기가 슬피 우는 꿈. 친한 친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다. 또는 집안에 변고가 생긴다. 비둘기가 자신의 어깨에 앉는 꿈 조만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비둘기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먼 곳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듣게 되며 친구나 친척 등을 만나게 된다 비둘기가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 자신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이권을 얻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비둘기나 까치가 감방 안으로 날아오는 꿈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우품물 등이 온다 비둘기 떼가 앞마당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꿈 임기상품으로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마을잔치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비둘기 떼를 보는 꿈 비둘기가 떼지어 있는 꿈 조만간 오랜 옛 친구와 만남을 갖게 된다. 간혹 조직, 단체, 집단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근심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비둘기를 기르는 꿈 수입이 늘어나고 식구도 늘어나게 된다. 비둘기를 보는 꿈 좋은 운이 상승하고 하는 일이나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이 화목해진다.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 비둘기를 잡는 꿈 뜻밖의 재물, 선물, 먹거리 등이 생기거나 하는 일에 행운이 따르게 된다. 미혼자는 착하고 반듯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비둘기를 총으로 쏘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비둘기를 하늘 위로 날려보내는 꿈 자식이 객지로 떠나거나 출장, 군대, 유학길에 오른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꿈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됨. 비행기 속에서 비둘기가 나온 것을 안고 들어간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회봉사원 간호원 등으로 출세한다. 새장 속에 비둘기를 보는 꿈. 숨겨두었던 재물을 얻게 된다.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는 꿈. 일상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며 집 안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된다. 야생비둘기를 보는 꿈.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예쁜 비둘기를 안고 있는 꿈. 태몽이라면 자의심과 배타심이 뛰어난 딸이 태어난다. 죽은 비둘기를 보는 꿈 하는 일에서 실패하거나 파산하게 되다. 집안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생활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이 번성하며 생활이 평안해진다. 집안에 있는 많은 비둘기 떼에게 먹이를 주는 꿈 다른 누군가를 돌보거나 교육하게 된다. 또는 종교적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큰 비둘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 현재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품속으로 비둘기가 날아드는 꿈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이권이 생기게 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하얀 비둘기가 야한 어깨 위에 앉아있는 꿈.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승리, 자격 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 비둘기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